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한석이라고 하고요 현재 어, 노드원이라고 하는 노드 운영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 이웃스 커뮤니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웃스 토큰 홀더 연합회라는 것을 발족해서 을 거기서 회장직을 현재 역임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커뮤니티라는 거죠 근데 그 의사결정권에 참전권을 돈으로 팔았다?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한국 거래소에 있는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거의 캐스팅 보터예요 네네.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K-보트의 표정을 통해서 바로 닿혀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성공했을 경우 이오스는 블록체인 산업 전체 의 위상을 다음 단계로 가져간다고 이제. 내가 투표하면 뭐가 좋아져? 라는 이 간단한 대,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주 장기적인 우상향 <웃음> BBR은 정말 한국에서 정말 드문 블록체인 정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실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 역시도 그런 관심과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웃을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인터뷰를 통해서 이웃스가 어떤 체인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.